간만에 <뭔범베르> <금방에 결론의 전달 Burke> 촬영이라 재밌네요. 이제 마지막이에요. 세팅돼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잘 달리고 있나저 <웃음> 약간 덤블링 하고 싶었는데 이건 좀 약간... 과한 것 같아서 뺐어요, 잘했죠. 잘했어. 네. 판단력이 <웃음> 좋았는데. <웃음> 야, 야, 다시 웃어, 다시 웃어. <웃음> <웃음> 와, <웃음> 재밌다. 긴 바지인데 그렇게 막앉아도 되나요? 스타일리스트 분들 지금 표정하는 야안 닦아 안닦다안닦다 들어갈게 나, 나 눕는다 선생님 <웃음> 뭐해요 저 포털사이트 수정 부탁드립니다 포털사이트 왜 제대로 돼 있는데? 제롱이 배 올라가라 74? 3? 공지 때문에. 하지만 저 컸어요 20살이 되면서 마지막 잎새를 피웠답니다 주무시면 안 되세요 주무시 우리 옛날에 이거 찍을 때다 잤던 거 알죠? 어, 우리 옛날에 연습생 때 이렇게 누워서 찍는 게 있었는데 얘들아 일어나야 되는데 저가다 잠든 거예요 그래서 잤던 기억이 있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있으면 잘거 같은 걸나 <웃음> 진짜 잤지? 나안 잤어? 저하하다본저 <웃음> <웃음> 아까 다 자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그.. 저는 태어나서 22년 동안 잔 적이 없어요 연기를 그렇게 오, 잘하는 거지? 오. 자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지 잠기도 안와네 근처 아 <웃음> 네, 아직 있어요 네, 여기서는 완전히 표시고 야구를 해보, 해본 기억이 초등학교 때 이후로 아, 없는 것 같아요 하다가 일단 얼굴로 맞는 것같아요 <웃음> 그니까 혼자 찍으니까 되게 외롭기도 하고 누웠으니까 약간 졸리기도 하고 멤버들도 보고 싶. 그러니까 두개더 생각하면서 웃었어요. 광장입니다. 맞습니다. 광장. 빵 맥이 나대 대박 파트 너무 큰일입다 네, 여러분, 민수 빵집에 어서오세요. 머피넌에 10만원입니다. 마카롱은 한개에 10원이고요. 마들렌은한개에 150만원입니다. 뭘 사시겠습니까? 주셔오세요 다음에 올게요. 혹시 카드 갈 때도 돼요? 아 네, 다 됩니다. 지금. 카드가 없어가지고. 근데 오늘 할인된 차예요. 현금밖에 없어가지고. 아, 현금도 되됩니 <웃음> 현금이 없어가지고. 아, 현금이 없어가계좌이체도 돼요. 계좌이체 핸드폰이 없어가지고. 아, 진짜요? 뭐, 그럼 은행 띄고. ATV 다 따오셔야 없어가지고. 되는데. 아, 네, 네. 없어가지고. 아, 현는 바로 앞에 있네. a t 없어가지고. 제가 한글이 어디 가가지고. 들어가세요. <웃음> 네, 한걸 별로 안 좋아해갖고 일로 오세요. 저희가 무슨 촬영이죠? 저희가 곧 있을 리얼리티 촬영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? 웰컴 투 하우스 그걸 뭐라 그러지? 티저. 티저. 아, 티저 티저 티저라 티저라는 맞죠?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. Five, six, seven, don't call. 이제 광장 촬영을 할 건데요. 저희 멋있는 모습, 재밌는 모습, 귀여운 모습, 밝은 모습, 청량한 모습 잘 담아주세요. 잘 담아주세요. <웃음> 4, 2, 사이즈에요 네. 2, 2, 2, 2, 2, 만요 2, 2, 2, 2, 2, 2, 2, 2, 2, 2, 2, 2, 용 2, 2, 2, 2, 2, 2, 2, 저 사진 찍는데그 위시라는 동생이 있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하트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자고 했어요 너무 그래서 약간 친해진 것 같았어요 아직 많이 친해지진 않았는데 이제 뭔가 분위기가 되게 좋아져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면 훨씬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제가 좀 약간 까불면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멋지게 했거든요 아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다음 주에는 또 즐거움 즐겁게 놀아야 되니까 제가 또탁 뭔가 분위기 띄워 보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지금 거의 촬영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 뭔가 리얼리티 티저 촬영이다 보니까 앞으로 찍을 리얼리티가 되게 기대가 되고 또투개더한테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어서 더 설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청년 옷 입고 한 것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펙스 친구들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한 것도 너무 좋았고 오늘 차라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만족스럽고요 러 어서 끝나고 빨리 밥 먹고 싶네요 고생했습니다 바이바이 하나, 둘, 셋. 너무 요 저희가 이제 이펙스 후배님들이랑 막 이제 막 이제 막 인사를 해가지고 완전 재밌는 시간을 못준것 같은데 다음에는 저희가 진짜 엄청나게 웃기 자신 있습니다. 네, 그럼 저희 웰컴 투 하우스에서 만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바이